시간돈차이가준비돼 아이디어, 자기 걸로 아프리, 돼 잘라야 돼. 나는 우선 여러 가지 지적을 네, 하죠. 뭐, 내 무대에 대해서 연구를 한단 말이야하고또형하고둘이에 <목소리> 그, 저까지 진세 명이 산다.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열심히 튜닝을 많이 해요. 몇달 동안 튜닝만 하고. 다막는 해야... 거야. 도나 시-작하면 나또 들게, 이거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시, <목소리> <튀어나온다>. <목소리> 아, 진짜 어다 <목소리> 진짜. 아, 이 친구가 기타도 좀. 저희 d 마셔을 해요. 근데 딱생각하려니까다딱또막제 기타를 따지거 재밌다. <목소리> 아, 이도 오픈, 트라. 오픈 트라에서 진자가좀무다요카나카나드 트라우나 도 이 열이 팍 퍼진 거같 그러니까 어디서고 공연이 음. 딱 시작된 순간 클라리를 해가지고 <웃음> 닦고 그때 무대에서 예무대 네, 어. <웃음> 아니 실체일 아, 받아서 뭐, 그냥 닦고 닦는데 아, 문제는 이칼에 솔로가 있는 거야 어. 그러니까 진짜 이 얼굴이 얼굴지 그래서 무 문제는 직접게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귀게 귀엽게 귀엽게 게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귀엽트 귀엽게 게 <목소리가> 네형 들어가세요. 네, 한번 또 뵐게요. 잘 지내시고. 네 다음 뵐게요. 다음번에 만나면 형님이라 할게요. 아 예. <웃음> 형님이라 해되죠 예. 네. 네. 다음번에 만나 형님이라. <웃음> 네. 네. 네. 네. 네.